중간에 막 부어스트랑 먹고 그래가지고 야 그대신 아침을 빵 한쪽 먹고 나잖아 나 밥도 먹었다니까 밥 먹다가 중간에 질려서 빵 한쪽 먹은 건데 아빠가 그게 밥이 한 공기 반이었는데 아빠가 그거다 먹었어 아니야? 그런 건 아니야? 아무아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. <목소리로> 들어오면서 그냥 프리막 잠깐 들려가지고, 사온 거는몇개안 되는데, 어, 입어보질 않아가지고, 집에서 패션쇼를 할 예정입니다. 원피스 하나 샀고요그 다음에, 시스루처럼 입을 수 있는 옷을 하나 샀고, 이랑 딱 제가 좋아하는 사이즈의 매니큐어가 있어서 샀어요. 음, 이거 한번 입어보려고요. 이렇게 생긴 옷이에요. 음. 이것도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. 이거는 외출할 때 시스루 룩처럼 입거나 아니면 은 저녁에 나이트 가운처럼 입을 거여가지고 생각보다 감도 좋고 그래서 잘 입을 것 같아요. <웃음> 왜 아빠 표야 엄마 표가 아니고 응. 새벽 세 시까지야? 일분? 분 동안 응. 네. 네. 네. 분